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에서 정겨울과 오세린은 영혼이 바뀐 상태입니다. 오세린은 그 불같은 성격에 5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착한 정겨울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거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오세린의 목까지 복수를 해주길 기원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스토리 전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겨울이 완벽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악당 콤비인 주 에라와 남유진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특히 주에라는 정겨울의 빈자리 를 메꾸며 남유진의 엄마 차영 남마저 차기 며느리로 주에라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주에라가 본인의 목표인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정겨울이 반드시 막아야겠죠. 그렇다면 정겨울은 주에라와 남유진의 사이들 어떻게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남유진의 바람기와 주에라의 불같은 질투심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겨울은 두 사람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유진은 부인을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못된 바람둥이였고 주에라는 친구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까지 남유진을 꼬셔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악당이었죠. 이런 그들의 성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겨울은 현재 오세린의 모습이죠. 물론 정겨울도 이쁜 외모였지만 오세린도 아주 미인입니다. 정겨울은 의도적으로 남유진에게 오세린으로서 다가갑니다. 바람기 넘치는 남유진은 아름다운 외모의 오세린에게 관심을 보이겠죠. 사실은 그녀가 정겨울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남유진은 오랫동안 거칠고 불같은 성격에 무식한 주에라를 만났다가 이제 조용하고 지적인 오세린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정겨울은 그런 남유진을 보고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었다니 하면서 한숨이 나오겠지만 복수를 위해 집중하며 최대한 남유진을 끌어당기려 노력합니다 남유진은 오세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에라와 본인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진과 오세린이 만나는 것을 주에라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 없죠. 주에라는 오세린이라는 새로운 적수를 만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남유진의 눈에 오세린에 대한 호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주에라는 현재 다급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본인이 원했던 재벌과 며느리가 될수 있는데 남만중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진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음에 긴장과 분노와 불안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가짐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남유진이 만약 주애라가 아닌 오세린의 편을 든다면 주애라는 눈이 뒤집혀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벼들겠죠. 주애라는 이제 오세린을 남유진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며 그것은 본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의 계획으로 남유진과 주에라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시나요? 정겨울과 서태양 가족의 행복과 남유진 주에라의 감옥행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